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테레비에 이와 같은 미간주름관상을 보게 돼서 이러한 주름이 생기는 성형외과적 원인과 또한 관상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미간주름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와 콧등이 만나는 눈썹 사이의 중간 부분을 성형외과적으로는 미간이라고 하고 관상학에서는 30세 전후의 운기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어, 떡이 있으면 떡을 이렇게 딱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누르게 되면은 판판 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궁이라는 부분은 도장을 찍은 듯이 이렇게 판판하게 주름이 없이 판판하게 돼야 된다 그러고 또 명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생명이나 학업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관장하는 관상학에서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미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미간에 세로 주름이 이렇게 쫙나 있는 주름을 관상학에서는 현 침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현이라는 것은 현수교할 때이 매달 현입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듯한 이런 어, 주름을 관상학에서 현친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 이런 주름이 왜 발생을 하는지 제가 어, 이 A4 용지를 어, 피부라고 할때 어, 피부를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했을 때이 어, 피부에 탄력이 아주 좋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찡그렸다가 폈다가 할 때는 주름이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의 탄력이 아무리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찡그렸다가 폈다가 찡그렸다가 폈다가 해도 어, 주름이 지지 않게 되는데 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30년 40년 50년간 계속 근육을 찌푸리게 되면 어, 이렇게 주름이 이게 피부라고 한다면 구겼다가 폈다가 구, 또 구겼다가 폈다가 한다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면 이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하는 원인을 1번으로 좀 예방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근육의 작용이기 때문에 보톡스 같은 근육마비제를 사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잡힌 주름은 근육마비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주름이 더 이상 지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잔존하는 주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꺼진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미간 주름 필러 이런 것들 아니면 미간 주름 지방의식 같은 걸로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관상성형 동영상 중에 좋은 관상하고 예쁜 얼굴하고 과연 같은가 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관상하고 좋은 관상 이렇게 한다면 은뭐 조선시대 여자 뭐 이렇게 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관상은 예쁜 얼굴하고 거의 동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 좋지 않은 주름 그것은 성형외과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근육으로 인한 주름이라고 거의 100% 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면 노화 성형에서 가장 제일 많이 공격이 되고 절제를 많이 당하는 부분이 이 바로 미간 주름을 짓는 이 추미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웃음>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잘 이렇게 꾸겨지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딱 꾸겨지는 근육 그 근육을 뭐 내시경 이마거상술이나 아니면 뭐 헤어라인 이마거상술을 할 때마다 그 근육은 그냥 다 그냥 떼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두박근이나 만약 그 다리 근육 같은 거를 떼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근육이지만 이런 미간을 주름을 생기게 하는 추미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쓰잘데기 없는 <웃음> 어, 이런 어, 근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100% 제거를 하게 되면 표정이 어, 아주 잘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 제거는 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절제를 해서 이 미간 주름이 덜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 성형외과의 아주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뭐 좋은 근육이 어디 있고 나쁜 근육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어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서 좋아하는 표정은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살리려고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봐서 나쁘다고 하는 표정은 우리가 좀 그거를 지어지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그런 가 그런 그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근육 좋은 근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기 좋은 근육은 살리고 어, 보기 싫은 근육은, 좀 제거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런이 나쁜 표정이라든가 나쁜 관상을 어떻게 좋은 관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2부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